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포티지 QL 더 볼드 순정 풀 l e d 튜닝입니다 최상위 등급인 노블레스 선택이나 스타일러 패키지를 추가하지 않아 할로겐 사용으로 출고된 스포티지입니다 풀 l e d 라이트의 색온도와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안개등을 장착하고자 입고되었습니다 핸들 좌측에 위치한 다기능 스위치도 안개등 작동 기능이 빠진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교체를 진행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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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펑션 스위치도 안개등 사용으로 변경됩니다. 단순히 미등 방식으로 연결하는 경우 검사 통과 불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개등 커버의 모습이고요. 오토 레벨링 디바이스의 모습입니다. 할로겐에서 HID나 LED를 변경시 해당 부품까지 장착해야 검사 통과가 가능하며 차고에 따라 라이트를 상, 하로 자동으로 조절하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정션박스도 교체합니다. 할로겐에서는 LED 구동에 필요한 로직을 지원하지 않으며 해당 부품 미규태 시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합니다. 그 외에 신규로 추가되는 배선은 사전에 미리 만들어두었으며 순정 방수 커넥터및 방수핀을 사용해 작업할 예정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차량을 리프팅후 우측 후륜을 탈거하고요. 이 부분이 바로 레벨링 디바이스 장착 위치입니다. 알코올을 이용해 클리닝한 후 디바이스를 장착합니다. 외부로 노출된 배선은 콜게이트 튜브와 전기 테이프로 감싸 백이나 브레이크 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였으며 배선은 실내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면테이프로 테이핑한 후 순정 라인을 따라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고정하였고요. 휠을 장착하기 앞서 네열 그리스를 허브의 도포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한 후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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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점된 상태에서도 훨씬 멋진 모습을 보여주죠 헤드라이트의 경우 l e d 로 변경시 사양에 맞도록 작업해줘야 합니다 순정핌 사비을 통해 작업하였으며 신규로 추가된 안개등 커넥터와 동일하게 홀게드 튜브 및 전기테이프로 꼼꼼하게 마감하였습니다 순정 라인을 따라 홀 고정용 타이와 케이블 타이로 깔끔하게 고정하였구요 신품 라이트를 장착합니다 이제 실내작업입니다 기존 정샷박스를 탈거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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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사 플레임 방지애를 허브볼트에 토포에 손으로 먼저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교정 토크로 체결하고요핸드조립및 실내 배선 작업을 모두 마친 후 범퍼 장착 및 배터리를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모두 잘 작동하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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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테스터기의 차량을 정렬 로 조사각 수치를 확인합니다 양쪽 모두 신품민에도 불구하고 조사각이 틀어져 있습니다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부심 방지와 더불어 정확한 곳을 비출 수 있도록 조사각 조절 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업에 사용되는 라이트 테스터기는 할로겐 HID, LED, 광원 모드를 지원하며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도 검사를 받고 있어 정확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절을 확인한 운전성및조수석쪽 수치입니다 상황에 따른 라이트 고정 모습입니다. 안개등은 미등 이상에서 작동하며 오토로 설정해두면 별도 조작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션 박스 교체로 계기판 안개등 표시도 잘 들어오네요.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이고 악천 후시 걱정도 덜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측은 할록은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풀 LED 헤드라이트 튜닝은 스포티지 QL도 가능한데요 우측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스포티지 QL 더 볼드 순정 풀 LED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